가짜살이에요가짜살 아무 느낌도 없어 진짜 선생님 있어요. 저런 특별히 를브이아로준비했어 뭐가? 반 졌다. 반 졌다. 반 졌다. 반 아왜 아, 아, 뛰어 제자분인데 아 짜증나. 아. 아, 뭐 아, 뭐 <웃음> 저쪽은 나와 있고. <웃음> 저, 저, 저, 할 건가요? 저, 저, 저, 저, 어,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라 <웃음> 너무 정지 말고 이렇게 주자. 야, 빠어 야, 웃어. 야, 웃어. 너왜 웃어. 어, 만 아무 생각 없어. 해줄게 어, 어, 아 얼른 찍어 보고,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, 정말 이렇게 이거 굳이 그렇게 안 하고, 아, 내가 아. 나는 진짜 막... 야, 고마워, 잡으면서 고마워요. 안 먹어, <웃음> 신앙 배려하는 이게 네, 오케이, 오케이. 내에도는것